자 우리 이아랑도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백나루님입니다 우리 시청자분들 모두 반갑습니다 안녕 안녕 오늘은 타워 오브 헬할거예요아유님 또요? 타워 오브 헬인데 어 이번거는 누구나 깰수 있는 타워 오브 헬입니다 어? 진짜요? 자 일단 그냥 간단하게 시작해보도록 하죠 바로 자 따라오세요 감사해요. 근데 어. 이만 보면은 케이스 없을 것 같은데 아, 진짜요? 근데 위에 한번 봐보세요, 어 아, 일단 아연님 먼저 가보세요. 제가 아연님 이거 빨리 따라잡아볼게요. 어 따라잡을 수, 있을 수 있어요? 네, 부, 무조건 따라잡습니다, 아연님. 되게 쉽거든요, 이거 따라잡기. 어머, 이거 뭐예요? 짜잔! 어? 네, 바로 벽을 탈수 있습니다. <웃음> 어, 뭐예요, 이거? 제가 타워벨인, 타워벨인데 누구나 시작하자마자 어드민을 운영자 등급을 받고요. 어, 시작하자마자 바로 벽을 탈수 있는 이런 능력이 있습니다. 어, 짜잔. 어, 어. 일로 와. 어, 어. 어디가? 어 뭐야? 뭐야? 위에도 살수 있어? 뭐야? 됐다. 우와. <웃음> 어아이언 어,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여기 여기가 바닥인 거지? 어. 우와. <웃음> 오, 헛, <웃음> 헛, 짜잔, 오. 자 오늘 해볼, 네 오늘 해볼 것은 바로 타워 오브 헬어 프리 어드민 서버입니다. 예. 시작하자마자 바로 어드민 역할을 받아요. 오 뭐야 여기서 어, 어, 어, 뭐? 여기서도 오, 오, 오 여기 뭐지 이거 여기 여기 뭐, 뭐지? 안 들어가요? 오 <웃음> 들어가지가 지 않는데 이쪽으로 오 뭐야 안 들어가죠? 자 그러면 론을 해볼 거 일단 이거 뭐 아연 님께서 너무 빨리 눈치챘거든요 지금. 오, 아 그러니까 이게 아니라 쪼금을딱 하려고 딱 올라갔는데요. 예. 갑자기. 가정이... 막 화면이 화면이 막장이 어, 어, 막 이렇게 움직이더니. 깨끗이... 아, 절대 떨어지지가 않는다. <웃음> 여기가 문제가 이제 떨어질 수가 없어요. 봐봐요, 여러분들 보여드릴게요. 여기서 여기서 아연 님 일로 와봐요. 이로이로 일로 일로. 여기서 점프해서 앞으로 이렇게 점프해서 가봐요 안 돼요 점프 이렇게 됩니다 저 신기할 것 같아서 하나 찾아왔고요 이제 솔직히 누구나 깰수 있는 타워 오브 앨벨 잘못 말했잖아요 누구나 깰수 있는 타워 오브 앨 가져와봤습니다 어 근데 이거만 타워를 열하면 이렇게 빛나는 블로 다음에 죽잖아요. 근데 여기는 그냥 타져요. <웃음> 여기는 다음에 타집니다, 그냥. 그냥 누구만할수 음. 있네요. 짠, 그렇습니다. 정말. 어 뭐야? 어 뭐야? 우와. 뭐부지 어? 우와. 나 방금 새로운 걸 발견한 것 같아. 올라가어 뭐야? 오! 갑자기 안타져 저 벽에 안타져요 걸어가봐요 그냥 걸어가봐요 안타져요 아, 어떻게 하셨어요? 뭐야 벽에 안타져 나 운영자거나 박탈당했나봐 어. 아 왠지 이거 계단 올라갈 때부터 계속 화면이 흔들리는다 했어요 아 이걸 걸렸네 자 일단, 어 뭐야 나 벽이 안 터져! 나른 님못한데요야 일로와! 잡히면, 잡히면 때려버리겠어! 아 점프 벽에서 올라오세요 와 진짜 점프 벽으로 올라가게 생겼는데 어떡하지? 아자 기다려보세요 제가 금방 어? 잠깐만 어! 아유님! 주로 근데... 내려와봐 여기 새로운 거 있어요 여기 빌딩, 아래. 어, 응? 뭐야! 어, 안 떨어졌어요, 전에 <웃음> 짜잔. 오. 어, 어, 다시 사귄 것 같은데, 어? 어, 다시 사귄다! 어! <웃음> 응. 저건 뭐야, 일체? 마루님 저 밖에 있어요. 어, 언제, 언제 와요? 뭐야? 이것도 뭐지? 텔레? 음, 텔레포트 투샵어 뭐야 어디갔어 떨어졌어요 여기 텔레포트 샵이 있는데 아무것도 안되는데요 어? 어어어 어. 어, 뭐야 어어나 공중에 떠있어 어 공중에 음. 떠있어 어 이거 뭐야 자 여기 뭐가 떠키네. 여기 뭐가 뜨네요 어, E를 누르면 된다고 적혀있는데, 이를 길게 누르면, 아! 아이님, 그, 가만히 있어봐요. 아이님 때문에 이거 안 눌리잖아요. 아이, 나른님도 가만히 있어요아 제가 지금 찍고 있잖아요, 영상. 아, 제가 찍고 있잖아요. 그세요 뿅! 어, 나도. 어? 이거 설마, 그거, 그거 아닌가, 이거? 아! 아이님, 이거 하면 음? 이제부터 우리 편못 타요. 이거 면 어. 이제 우리 편 못타요 아 어, 진짜네요? 다시 하면은 타지지 않을텐 어, 다시하면 타지려나? 볼까? 나 먼저 해봐야지 하지마 하지마 쭈욱 아 마인드 때문에 너 아. 어? 그래도 안타죠 헐자 어. 이럴때 방법이 있어요 제가 아까 하나 알아냈거든요 이리로 와봐요 죽으면 서다네 여기서 한번떨어지면 됩니다 타지면, 이면이거면이타타타지 타지면, 이사를 타지면, 가거지면가지면가거 나른인과자르게 어. 저는 떠노래을 잘하거든요. 푸? 근데 나보다 지금 느리게 오죠? 나른이 아, 아, 현님 언제 오지? 갔다 오지? 갔다 아 아현님 언제 오지? 나 거의 다 왔는데. 아 아현님 언제 저 도착했어요? 까졌어요. 자 이렇게 오늘은 타워 오브 의 프리 어드민 버전을 한번 진행해봤습니다. 자, 들어오시면 누구나 이렇게 게임을 플레이하실 수 있고요. 우리 여러분들도 한번 해봤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으로 한번 찾아 봤습니다. 우리 여러분들께서 저한테 이제 어, 타워 오브웨어를 많이 해달라고 이야기를 해주시는데 제가 점프맵을 정말 말도 안 되게 못해가지고 <웃음> 타워 브웨어 못합니다. 우리 여러분들 그래서 새로운 게임을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우리 여러분들 지금 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녕!